놀러 가자, 경주. 지하 1층입니다. 문이 이겹니다. 천천히, 아이 착해. 여기로 오세요. 좋아. 기분 좋아? 느리, 느리, 느리도 기분 좋아? 오늘 오펜이랑 사이 좋게 지내자. <웃음> 오늘은 코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많이 사진을 찍어볼 거예요. 카트리지 두 개랑 카메라 이렇게 세트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 진짜 예쁘게 생겼죠? 어 아, 진짜. 너무 예쁘데 <웃음> 레트로한 디자인에. 콜라로 이걸 내고 왔네. 어떻 usb랑 걸수 있는 스트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호피나, 이거 예쁘지? 이거 봐. 우리 이걸로 사진 많이 찍자. 호피나.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 너못 들어간다. 가도 되나? 귀여워. <웃음> 귀여워. 귀여워. 들어가도 되나? 이봐 여기 <목소리도> 장유 유소야 원래 장 먹었어? 자머히나머히 머피니 머핀. 먹어 어안 먹네 트리지를 여기 넣어볼게요 어두개됐어어 여기가... 어, 많이 많이 총 30개가 들어있어. 하나에 1 0개씩 아, 하나에 10개씩. 응. 근데 이거 장당 300원씩 밖에 안 해서 기존 폴라로이드는 하나에 1,000원씩 전도 응. 하는데 이거는 300원이라서 되게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러면요1 0 0원을 어, 응. 1 0 0 0원들어습니다 이렇게 뷰파인더가 있어서 되게 촬영하기 좋아요. 오,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을 것같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부터 먹고 있습니다 딱 부드러운데? 우와 맛있다 응. 음. 귀여워 반 하나랑 같이 짠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 <웃음> <웃음> <웃음> <게> <웃음> 아 어, 어, 어, <웃음> 어, 여기 보세요. 안시해식 갈식갈식 어? 뭐, 아 잘못 눌렀어. <웃음> 어피니갈식어피니와 사진 완성! 누리야, 여기 사진 다 왔어. 잘났다 그래도. 오 잘났다. 이거 최선이었다. 보다. 보다를 적어 볼까? 네 테두리. <웃음> <웃음> 좋다 우와 나왔습니다 호피나 사진 나왔다 이보세요 귀여워 아 예뻐 먼지가 엄청난니다 호피나 어우. 귀여워, 둘이. 너무 귀여워. 둘리둘리야흘린둘리 느리! 느리, 보지도 않네. <웃음> <웃음> 같아, 머핀아. 머핀이 기다려. 머핀이 기다려. 어, 이 가오 같아, 버핀아. 버핀이 기다려. 버핀이 기다려. 버핀이 조금만 빠질지. 기다리자. 어우, 맹말랐어. 어이 너무 예쁘다 와. 어. 머피니 사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아줘 귀엽네. <웃음> 귀여워. 음. 이번에는 이렇게 액자를 해서 구워 먹었습니다. 오, 우와! 너무 예쁜데? 짜잔! 짜잔! 빵 사러 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코스 1호 두개 주세요 1호 두개요 네. 4만원입니다 황남빵황남빵오남다아주 좋아. 남파 황남파. 황남파. 황남다 오늘 혼자 자리 황지파황 황남파. 황남파. 황남 황남파. 황남이 2세. 와. 와. 짜아. 야, 신기해. 어따우 다음에 터랑 가자, 경주. 알겠지? 이그너왜 거기 들어가 있냐? 쟤는 저런 거 좋아하니까.